맨날 맨날 나오는 문제가 있어. 지구에서의 중력이랑 달에서의 중력, 어, 달에서의 중력이 지구 중력이 몇분의 몇? 분의 몇 분에 그렇지. 어, 공부 열심히 했구나. 아, 별로 안 했어요. 어, 그럼 나 궁금한 게 있어. 뭐예요? 그 급질문. 우리가 체중계재잖아 네. 그러면 맨날 몇 킬로그램, 몇 킬로그램 이러는데. 네. 이거 맞는 말이야? 우리 무게가 체중 아닌가? 질량이.. 질량 재는 거야 우리? 맨날? 그 체중계? 킬로그램. 어 이러잖아. 나몇그 g 이야 너? 막 이러잖아. 네. 어나몇그 g 이야막 산대 이러잖아. 네. 그러면 우리 무게 재는 거야? 질량 재는 거야? 질량 재는 거야? 저희.. 질량 재는 거야. 질량 재는 거야? 아니요. 어 잠시만. 네, 네 질량 되는 거예요. 질량 되는 거야? 네. 아니 요 아니 그 뭐냐 무게 되는 건데. 응그 음. 기호가 생겼던 거 아니에요? 어 그렇지. 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네. 무슨 기호가 생겼을까?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찮아서 그냥 킬로그램 킬로그램 이러는 거야. N. 그 무슨? 어? 아. 엔. 아니. 어, 맞아, 맞아, 맞아. F요. 어, F, F. 여기, 이거, 여기, 여기, 코니언데. 이거, 이거. 이 F. 아, 지금 네. F라고 한거 맞아. 여기, 여기 나와 있잖아. 네. 어, 이게 원래 무게인데. 네. 무게를 재는 거 F니까. 네. 그냥 생략하는 거야. 10.8 뉴튼 이렇게 해줬잖아. 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야, 계속. 네네. 확인해줄까? 어, 이거 중력값도 이야기야, 이야, 자. 자, 여기서 나온 거야. 우리 중력할 때. 너무, 이거 심화되는데? 이거 공식이 나오거든. 아, 그래요? 어. 그러면. 그 근데 나중에... 뭐, 어떻게 보이는지는까지는 알 필요 없고, 이게 반지름 해가지고, 이거 물체, 이 거리에서, 이거랑 이제 비례한다는 내용이야. 이런 거는, 봐, 이런 건 나중에 볼 거야. 이런 어, 수식을 어 나중에 조금 더한번 이거 한번 훑은 다음에 이거 그 뭐냐 안쌤의주인이라는가 그거 하고 어나어 어, 조금 더 심화돼서 하면은 이런 수식이 막 나오거든 근데 이 수식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일은 없어 이런 정의만 잘 알면 되기 때문에 옛날에 어그 친구랑 미드월드 어. 같을 있었는데 어. 거기 서 놀이기구에서 중독가스 보면 9.8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 아 그래? 네그 수식으로 해서 나온 거거든 어, 궁금해서 한번 그 공부를 해봤거든요 어 근데 완전히 100% 이해된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어, 이거는 계산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9.8이라는 게 나온 거거든? 근데 이 9.8이라는 의미보다 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 <웃음> 그 다음에 어차게 나와 걱정하지마 왜요? 어? 아닌데? <웃음> 아니요 무기랑 진랄 정기래요 어 그쵸 얘가, 비례죠 얘가 응. 들어왔 때마다 얘가 들어왔다 그치 그치 그치 네 얘, 얘네 둘이 감기래요어 어떤거라? 아 얘네 둘이 감. 기래요어 어, 어, 어. 어, 훌륭한데? <웃음> 근데 어차피 얘네 정수니까 뭐어 네. 어, 훌륭하다 훌륭하다 맞아 맞아 맞아 <웃음> 근데 너 처음에 틀려가지고 혼나는 거 아니야? 아, <웃음> <웃음> 처음에 틀렸어 처음에 <웃음> 아니 어쨌든 잘했어 네. 그래서 무게랑 질량.. 어 이거 는이 여기 있으니까 네. 무게랑 질량을 비례한다 왜냐면 얘기가 역으로 끝나니까 보통 말도 그냥 힘 이런 거 끝나거든 그니까 러 여기 더 쉽게 말하면은 자석과.. 어떤 거 사이에서? 그 네. 자석과 자석.. 자식... 어, 어. 그렇지. 4섯과 다섯 좌석 사이에서. 야 진짜 잘한다. 짱이다 짱. 방향은 뭐예요? 방향. 인력하고 청력. 그렇지. 그런 관계인 거네? 그.. 그 같은.. 아야 뭐랄 뭐 다른 동기들 사이에서. 음.. 아주 잘했어. 끌어다은 같은 동기들야되 이렇게 서로 멀어지려고 하는 거 그렇죠. 말도 잘해요 아주. 거는요 셀수록 자기력이 네. 그렇죠. 저자석 그 사이클이 거의 가... 너무 빨. 안 됐어. 훌륭해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훌륭해.